안녕하세요. 음, 오늘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이라서 팀퍼스트 축구를 하러 가는 날이고요. 오늘 가서 운동을 좀 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멋진 팀퍼스트 모델 축구팀 친구들도 오랜만에 보고 주말에 운동도 열심히 해서 건강도 챙기고 일단 출발하실게요. 따라오세요. 좋겠습니다. 날씨가 너무 쌀쌀하네요. 지금은 시작 전에 몸을 풀고 있는 모습이구요 우리 회장님입니다 그리고 우리팀 막내 모델 이호경 씨인데요 쇼 준비하시면서 이거 드셨잖아요 효과가 어땠어요? 어 이거 먹으면서 밥 먹으니까 살 많이 찌는 스타일이죠 원래 네, 원래 많이 찌는 스타일인데 네. 이번좀 많이 빠지면서 네. 운동도 하니까 효과가 좀더길더라고요 아 이번 시즌에 좀 뭔가 효과를 좀본것 같아요 쇼몇개 하셨어요 이번에? 이번에 한개 정도, 정도 뭐 나중에 누구한테 추천해줄 계획 있어요? 나중에 또... 엄청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면 <웃음> <웃음> <웃음> 그러면 다치지 말고 네. 네, 잘 차길 바랄게요 네. 요새 유튜버로도 활동중이신 우리 고민성씨가 지각하셨습니다 <웃음> 인제야 오셨는데 고민성씨 요번에 우리팀에 요거 협찬 들어왔거든요 위블리즈 제품이에요 콩블리라고 요새 고민성씨 살좀찌신것 같은데 살좀찌신것 살 같은데 <웃음> 다이어트 하실때 한번 드셔보시라고 제가 요번에 갖고 왔거든요 요번에 팀원들한테 하나씩 나가고 있는데 한번 드셔보시고 나중에 효과 좋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다이어트 할때 너무 안 먹으면서 하면 건강에 좀안 좋잖아요 네. 근데 그 제품이 이제 먹으면서도 할수 있게 좀 도와주는 천연식품이라 그래갖고 저희가 협찬이 들어왔거든요 모델들한테도 필요한 것 같다고 해서 한번 나중에 드셔보시고 괜찮으시면 네, 말씀해주세요 네네네 네. 안녕하세요 석찬씨 요새 그래도 다이어트하고 식단관리 좀 하고 계시죠 네. 아, 요번에 우리 팀에 협찬드론 위블리제 콩글리 탄수화물 컷 요거 받아보셨죠? 네, 어떠셨어요? 효과는 괜찮았나요? 네. 이거 먹으니까 다이어트가 확실히 음. 잘 되더라고요. 아. 예전에 뭐 살이 좀잘안 빠지는 스타일이었나요? 네, 저는 먹으면 바로 찌는 스타일. 아, 그래 관리에 좀 도움이 되셨는지. 네. 아. 신인 배우. 대영 씨입니다, 네, 오재영 씨. 안녕하세요. 요번에 우리 팀 요거 들어온 거 아시죠? 네. 콩블리. 어떠셨어요? 요새 체중 감량하고 몸 관리하신다고 들었는데. 아 제가 원래 네. 먹는 거를 되게 좋아해서 그래서 네. 작품 들어가기 전이나 이제 오디션이나 미팅 그 그때마다 항상 힘들었었는데 보시면 다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고 있습니다. 아 효과 괜찮았어요? 네, 지금 한 일주일 정도 했는데. 네. 한 2kg 정도 오, 일주일에 2kg면 그래도 금방 빠지네요 같이 네. 운동하고 있어요? 네 운동하고 있어요 아, 운동하면서 하니까 좀 효과가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아, 네요 음. <목소리> 끝났습니다. 저는 이번 게임으로 마무리하고 일요일 축구 모두 마쳤습니다. 우리 팀이 이겼습니다. 뭐 뒤에 게임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너무 힘드네요.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브이로그 때 봐요.